네, 안녕하세요, 탈스에서온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웃음> 스카에서온쯔입니다 어... 모든 거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슈터컴이 알려준 우리 쯔위의 데이터. 쯔위는 빵빵빵빵빵순위! 어, 진짜? 빵을 쯔위가 너무 좋아한대요. 제일 좋아하는 빵이 뭐예요? 종류가 많잖아. 빵도. 그냥 식빵 그런 거. 빵좋아해 식빵? 네. 식빵? 어. 식빵도 종류가 많으니까 많지. 초코 식빵, 뭐 밀크 빵 밤빵, 밤빵, 식빵 방, 방, 방, 방, 방. 방지빵, 어. 카스테라 어. 이런 거, 촉촉한 거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걸다 빵으로 준다 그래도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죠 근데 여세는 음. 조금 안먹안 안 좋아하는 척 하고 있어요 왜? <웃음> 활동해야 되니까? 가장 사랑하는 빵이 오래 씹는 빵이라고 <웃음>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아니, 그냥 그 느낌이 좋아서 너무 빨리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면. 은 빵을 어. 사랑하는 쥐를 위해서 또. 쥐야, 빵안 먹자. 이거는 <웃음> 아. 내가 볼 때는 쥐위를 위한 코너네스 토스트를 앙! 아! 쥐야, 빵을 먹자. 빵, 빵, 빵, 빵, 빵. 와, 쥐빵! 지금까지 세븐틴 카세븐 몬스타엑스 수많은 남자 아이돌들이 이 게임을 거쳐갔는데 걸그룹은 트와이스가 처음이라는 거야 아 너무 빵을 좋아하니까 아 우리 아 찌위를 위해서 얘다 먹어 찌위다 먹어 어. 룰은 간단해 상치 오르는 걸 입으로 앙 너무 어. 간단하지 룰은? 네. 어. 성공한 사람에게 입장과 어, 잼과 <웃음> 마실 거를 진짜요? 다 줄게 진짜요? 어, 진짜요? 음. 아. 아할게 찌위가 만에한 번에 성공한다! 게임 끝아찌위한 그, 번에요? 성공하면 끝이지 성공하면 저희 못해요? 그렇지 못하겠지 못 먼저 성공하잖아 먹을 수있야자 네. 찌위 찌위부터 맛있겠다 음. 준비 자 1번 트랙에다아 1번 트랙 <웃음> 잘할 거같은데 아, 안 돼. 빠빠빠빵. 빠빠빠빵. 빠빠빠빵. 아, 이게 티어 오를 때 먹어야 아, 됩니다. 그어 오를 어, 때. 나올 때 어. 먹어야 돼요. 자, 맛만 <웃음> 보고. 빵순이 맛만 보고 간다. 내려서. <웃음> 탈락. 탈락. <웃음> 안나오도 탈락이야. 안 나오면 탈락이야. 이거 되게 되냐? 연습을 못해는 <웃음> 어쩔, 아유, 저,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이제 줄 쓰면 돼요, 손님. 네, 또올 거예요. 어차피 한 아, 번에 또, 못 하실 또, 것 같아. 줄 쓰면 된대. 네. 야, 이게 안 놀라워. 네. 떨려? 네, 하기 전에 <웃음> 듣는다. <소리가 웃음> <된다. 웃음> 냄새가... <웃음> <웃음> 냄새에 지금 신났어 아, 맛봤는데. 아쉽다. 손님,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손님. 손님. 아, 이게 아, 아, 코에 아, 걸렸어요 실패 어, 이거 힘들어좀 너무 빨랐다 <웃음> 어, 뭐? 아니, 빨리 이게 빨리 뭐? 아니, 어마 빨리, 어마 이게 빨리. 뭐? 아니 빨리 이게 빨리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아, 아. 이렇게 빨리 아. 열고 있으면 오, 안돼 어머니 할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어 너무 온거 아니야? 어. 아니야, 높아, 저거 높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너무 막해. 괜찮아? 어, 코창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재밌게 쳐가지고 너 때문에 되게 게임이 위험해 보이잖아. 조심하세요. 힘 조절이야. 힘 조절. 힘을 어떻게 하느냐. <목소리가> 텐션, 텐션, 텐션. <목소리가> 아 내려오는 걸 낚아치는 되게 방법. 되게 어렵구나. 음. 아, 아, 아, 아, 아 쉽지 않다, 이거. 되게 쉬운 완전 다 나와야 돼, 빵이. 탈수 있어. 탈수 있어. 지금 보이지? 또 중요해요. 방향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 아! 너무 작아요. 작은 심장. 아, 녹화가 길어지고 왔네. 예. 아, 녹화가 길어지고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았는데. 아, 쉬워. 감사합니다. 아! 아, 지금 뺨맞은 거같은데 내가 잘신다 아! 승찬! 장근심전! 승찬! 이게 욕심나지. 진짜 혼 같아. 할수 있어. 아! 맞아어맞 아, 이거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다성공했어요한 사람이 이렇게 높이 했어요? 비벌이할수 있어. 아! 소, <목소리> 아! <목소리> 소, 아! 어, 완전 다 나와야 돼! 완전 다 나와야 돼! 어 완전 나와야 돼! 탈락! 어렵다! <목소리> 어! 어! 연이할거 같아! 할까? 괜찮다! 위치. 먹고 있어? 왜 다들 침을 흘리네! 이렇게. <웃음> 뭐데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막 계속 돌았거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뛰어 올라온 사 분의 가정혜사처 처음이야. 진짜? 원래 우리가 영상 찍을 수있의사 분의 사 분의 사 분의 사리의사 분의 사 분의 사 분의 사분